이따가 테리 나가면 해 테리 나가면 테리 울겠다 엄마 이거 아야 이거 이따가 언니가 가니까 나, 나도 가고 싶다고 그런가봐 응 진짜 음, 음, 음, 음, 음. 선생님한테 만나면 오랜만에 만나는 거잖아 뭐라고 할거야? 음, 배꼽이나? 배꼽? 배꼽? <웃음> 땡 어떻게? 안녕하세요. 관 안녕하세요. 할 거야. 안녕하세요. 그러니까 안녕하세요. 어. 보여 줘. 이거 짜게. 엄마 엄마 엄마. 엄마. <웃음> 나당 <웃음> 주세요. 주. 주. 세. 네. 요. 요. 주세요. 줘요. 네, <웃음> 왜? 엄마가 해줄게. 아니 엄마가 해줄게. 아 해봐. 그러면 못하네. 못하네. 때리 못하네. 언니 조금만 기다리자. 조금만 기다리면 언니 오니까. 알았지? 언니 잘 갔다 와 그래. 나가. 어때? 맛있어? <웃음> 최고야? 맛이 어때? 달콤해? 무슨 색이야? 어 노란색? 이거 뭐야? 노란색 파프리카 노란색? 왜? 안 먹어? 응. 안 먹어? 응. 맛있잖아. 최고라면. 뭐야. 맛이 아니야. 맛있는데. 나이나맛있 응. <웃음> 맛있네. 응? 나 응. <웃음> 맛있는지 없는지 헷갈리지 너. 이게 맛있는 건가? 맛없는 건가? 땅콩이 먹어볼래먹프리카 먹어볼래? 먹어. 볼래 땅콩이 줘 먹어. 먹어. 먹어. 먹어. 먹는 먹어. 먹 먹어. 먹어. 먹어. 먹어. 먹 먹어. 먹 먹어. 먹어. 먹어. 먹 먹어. 어, 그럼 테리 먹어 아니야 테리 먹어 응아 그만 먹을 거야? 응줘 엄마 줘응 먹을 거야? 응. 동화야 나와라. 야. 뚝딱해야지. 뚝딱. <웃음> 테리가 찢었어? 응. 왜 찢었어? 찢었코 응. <웃음> 거기? 뭐야? 입. 입. 볼. 볼. 볼 어디 있어? 볼. 귀 어디 있어? 귀. 귀. 귀. 귀. 아, 맞아. 팔. 발. 팔. 팔, 팔. 오. 어. <웃음> 다리. 다리, 네. 다리 어디서? 음, 팔은? 바, 음, <웃음> 이거 뭐야? 카카오인가? 카카 카카오. 카카오. 음. 카카오. 카카오. 음. 어. 아직야? <웃음> 똑똑똑. 다음 야, 이야기예요. 야, 야, <웃음> 장난꾸러기 생글이. 생글이가 아는 단어는 야, 얼마나, 야, 될까요? 야. 얼마나 될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